안녕하십니까 드럼 치는 임용훈입니다 여러분 쌈바라는거 들어보셨죠? 어, 막연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제가 그 연습하는 방법을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오해하고 계신 게 쌈바를 할줄 알려면 쌈바 리듬 그거 많이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는 그냥 그 리듬만 연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 어떤 리듬이든 그 리듬 하나를 연습하면 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평소에 안 하던 갑자기 어려운 리듬을 연습하는 느낌이 나는데 어떤 리듬이든 그 리듬을 치기 위한 기초 테크닉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기초 테크닉은 먼저 제 발을 보시면 1, 2, 3, 4 제가 지금 발을 쿵, 칙, 쿵, 쿵, 칙, 쿵, 쿵일 연주했고요 이게 쌈바의기본이란 것은 아마 드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디선가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쌈바 리듬을 그냥 한번 쳐볼게요 되게 어려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연주하면 그냥 짝짝 두짝짝자팝팝이 리듬만 연습하면 되는 줄 아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리듬을 치기 위한 기초 테크닉을 먼저 제가 설명드릴게요. 싱글 스트로크를 칠 거예요. 치면서 이 발이랑 손이랑 맞추려고 노력해 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따따따따따 따랑 발이 쿵, 칙쿵 쿵, 칙쿵쿵 하면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한번 쳐 볼게요. 1 2 3 4 만나는 거잘 들으셨죠? 왼발도 들어가죠. 쿵, 칫쿵쿵, 칫쿵쿵에 손이 차차차차차. 네, 그럼 여기서 연주를 할때 손과 발이 만약에 엇나가게 되면 일치하지 못하게 되면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원, 투, 쓰리, 포. 이상하죠? 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도 이상하실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연습하실 때 무조건 싱글 스척으로 하면서 이 발이 정확히 일치하게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게첫 번째 기초 테크닉입니다. 1 2 3 4 엑센트 필요 없어요. 그냥 손만 싱글 스트로크 편하게 치시면서 좀 오른손이 뭐 높을 수도 있고 왼손이 높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걸 신경 쓰기보다 지금 연습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연습. 이번에는 싱글 스트로크를 스네어만 치는 게 아니고 탐탐에도 번갈아서 마음대로 쳐 보겠습니다. 1 2 3 4 주의하실 점은 스네어를 치시다가 탐을 치시면 발향랑또엇나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패드 연습 그리고 발 연습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같은 자리를 칠 때는 틀리지 않다가 탐탐을 연주한다고 손을 뻗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탐탐 칠 때도 발향랑 일치하는지 들으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탐탐도 다시 한번 쳐볼게요. 1, 2, 3, 4 그래서 이 소리를 잘 들으시면서 연습하는게첫 번째 스텝이라는 거잘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럼 치는 임용훈이었습니다.